네, 이번에는 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턴 동작은 기본 턴입니다. 기본 턴. 자, 기본 턴은 저희가 탑 포즈를 한 다음에 가장 편한 방향으로 돌수 있도록 한 스텝만 옮겨서 몸을 바로 돌리는 거예요. 편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게 한 스텝만 그 방향으로 발을 사선으로 놓고 몸을 돌려주시면 됩니다. 가장 간단한 턴이기 때문에 어, 많이들 쓰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탑 포즈를 하셨어요. 11자 탑 포즈를 하셨는데 오른쪽으로 돌 거다. 그러면 돌 방향의 발로 방향을 먼저 놔주시고요. 몸을 돌려주시죠. 출발 하시면 돼요. 자, 이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? 탑 포즈 하시고 이 방향으로 발, 이 방향으로 돌아갈 거죠. 제발 모양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몸을 돌려 주십니다. 무게 중심은 이쪽에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발을 먼저 옮겨서 출발해 주면 시 편합니다. 단속 동작으로 보여 드릴게요. 네, 이렇게 기본 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